타도고홍보 방송 넘버 1. 지금 또 맛있다. 자, 까자 아, 자, 신석 기둥 하라팔로 l l o w m 자. 와! 처음 한또치음 여기 처마. 자. 또치음 여기 처먹어. 처마 처마. 여기 처먹어. 이전에 유패를 해가지고 여기를 왔었거든요. 유패를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폐여관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를 항상 뭐 폐여관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가 레전드가 나올 것 같은 장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한번 왔어요, 한 번. 이고리가 혼자서. 또치면 여기 몰라요. 안 와봤어. 아니요, 엘베 작동한 건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이전에 한번 왔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지? 샤워기 물소리 난데 이렇게 이해하면 편안하나? 샤워기 물소리가 나고 바닥에 물자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물자국은 없었어 바로 그장소에 여러분들 한번 왔어 바닥에 샤워기 소리가 나고 그런데 또 문이 닫혀져 있네 어.. 내가 물을 항상 열잖아 님, 그렇지. 항상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 열어놓고 근데 문이 또 닫혀있어 아... 어, 오늘은 어떤 현상들이 날지 한지 두고보면 알겠지 자생각해요 잠깐만. 응? 누구예요뭐 문을 민디? 응, 아잠깐 야, 여기, 도치형. 여기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 알겠지? 깜빡이 켜고 들어와. 알겠지? 바람이라고? 어, 창문이 열려있긴 하네. 어? 잠깐만, 형 잠깐만. 가봐 어, 뭔뭐 소리 못 들었어? 가 진짜� 고그다 오, 씨, 깜짝이야. 아... 왜, 왜, 왜, 왜, 왜? 괜찮네? 손 괜찮네? 와, 깜짝이야. 씨. 와, 깜짝이야. 손 엄청 세게 낳쳤나 지금? 와, 이러니 걸리지 당연히. 와, 지금 또치영시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분이이이후이 보인거지, 이, 보인 이 시점인거지. 이렇게. 와, 진짜 손... 와, 손... 와. 와. 와, 성 엄청 소리. 했어. 이거 이 자체가 이 자체 소리라는 거 아니야? 뭘 예를 들어서 이... 이거 지 이거. 와, 부탁이. 이건들이 없는 건가? 이게 소리나고 이게 소리가날 정도인가? 와, 딸 수신 제대로 잡았네. 형님. 오늘 절대방 못들일 없을 것 같아. 수신 개 만당이야, 지금. 뭔 소리? 소리가 빡빡 났었는데 분명 또치형은 앞에 있고 나는 뒤에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었단 말이야 <놀람> 누구 있나? 내려와봐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이 소리 짓죠? 소리 집중 이리 와, 여기 있어, 나! 어? 나 여기 있어! 와, 진짜 진짜! 괜찮아요. 이 흥님아, 이 깜짝 놀랐잖아. 옆에서 싹 나온다고 하잖아, 지금! 열쇠구름 어? 그래. 열쇠 같은, 형님! 소리 들었지라오? 그래! 열쇠구름 같은 소리 가 났다니까? 진짜 열쇠구름이 흔들리는 소리. 열쇠구름이 흔들리는 소리 같은 게 났다니까? 어, 깜짝이야. 어? 소리! 노래소리 들었다. 너! 네! 시샷 준비!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스샷! 온다 나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게시다에 올려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모두 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위험한 게 먼저 나가, 그까? 응, 위험한 게. 아, 위험한 게 나가라고 먼저? 응. 찍을 응. 수도 있었게. 잠깐만. 어? 뭐야? y o 나 이렇어 잠깐! 잠깐만 열쇠꾸러미 봐봐 얘기 좀 하게 나는 분명히 아까 쯤에 내가 그랬어 열쇠꾸러미 같은 소리라고 쇠 같은 거 킹킹치는 소리 또치형도 지금, 틀림없이, 뭔가를 느꼈어. 지금 난 알어. 아니, 뭐가 는데 또치형이 지금, 일부러 그런거야. 지금 일부러. 어? 난 알지? 일부러도 안할건데. 너왜어러고 있어? 그러니까, 땡겨나봐 어? 땡겨나보 어? 틀구마 야, 무슨 소리야? 뭐야? 검정 소리가 크게 되는데 검정만 해도 지켜줄런게 확실하려 아, 아빠가 열어봐 나, 가고, 나 혹시 갔을때 혹시 뒤에서 누가 와올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를 아, 그건, 내가 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조심히 열어탱 어? 생각해 감사람다 어서오세요 조심히 열어라고? 응 조심히? 조심해라. 와, 뭐짝이야 뭐야? 뭔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뭐야? 뭐야? 뭐 몰라, 나도, 뭔 소리인가? 어? 뭐야, 이거? 어? 뭐긴 뭐야, 커튼이지. 뭐, 엿글라지 마라. 어? 나나, 또치윤이나 소리는 다 들어. 여러분들도 들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운이 크게 이렇다 할 기운이 안 느껴져.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볼 만한 그런 기운이 아니야 지금 뭐, 맞지라인이. 라고뭐타먹 저기, 뭐, 타봉... 아, 저기... 아, 하 아니 근데 그건 아니 그건 내가 손치냐 소리가 난게 음.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쉽게 말하면 그냥 볼펜 돌리는거 찍기 그렇다 고뭐온다 뭐 있다? 잠깐 지금 수신이어 수신? 똑바로 세워봐 됐어 만난다 됐어? 응 됐어 이제 잠깐만 저쪽만 다시 한번 가볼게 또 간다고요? 응.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101호 2층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2층 한번 가보자 아니, 성이 아까 좀 문소리였어. 그거 나는 커트 소리 였다고 아, 하네. 고양이, 나는 고양이, 그 고양이끼리 만나면 그 하... 뭐이 소리 있잖아. 아... 그 소리 아니었어요? 고양이들끼리 만나면은 그 하... 막 이러잖아. 난좀그렇게 들렸는데, 나는 커트 소리 같은 거. 또지금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나 뭔가... 너일로 아, 걱정마 걱정된디? 기운은 없어 왜나 궁금해? 진짜 계속.. <놀람>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집중! 빠꾸, <놀람> 빠꾸 야!! 여기!! 형님 올라와봐 괜찮게 올라와, 잠깐만 내가 맞아 왜 여기 있었어? <웃음> 내가 맞지? 이제 나 믿지라. 뭐야? 내가 맞지 여기 문 닫혀있다. 원래 문 닫혀있는데 아니야. 또 치면 몰라. 또 치면 몰라. 또 치면 몰라. 아, 싸봐. <놀라> 안테나 수신 해제할게. 으로맞이 맞이 라 내가 맞라고 맞이 기분 나 방송 못 하고 나 집에 갈게. 미안해. 알았어. 아, 갑자기. 왜냐면 <놀라> 내가 돈을 내는 이유가 있어. 이 소리 때문 내가, 내가 발견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놀라> 해군께 돈을 내어 심지어 녀석도 안해 여기 뭐사연 있어? 사이 아마.. 이사님이 지금 기억이 안나네 지금 내 머릿속에 백지야 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가 찾아야지 어디서 하왜 귀신이 보 아, 여기 서어요 하면서 추석분 나왔어요 고 나오냐? 그것이 우리, 우리 방송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 하고 나오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잘못들었는 내가.. 내가 잘못 들었어요 뭐 사람 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 소리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이전에 내가 왔을 때 빠꾸를 했어 기운이 좀 세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지금도 있고 하니까 내가 아본거야 아본 간만에 출동인기도 하고 그래서 아본거야 나를, 나를 한번 믿어볼게 잠깐만.. 어 나와, 어딨어? 어딨어? 킹! 킹! 킹 귀, 귀, 들린다 귀, 귀, 잠깐 확인 먼저 해보고 아, 맞지라잉 얘맞지라얘 밖에서 맞지라잉 얘 복도에서 들리긴 했어 이거 지금.. 조심해! 조심해! 어? 왜? 도끼비도끼어아이끼기시 도끼비시. 도끼비시. 도끼비시. 도끼비어 도끼비시. 도끼비 뭐 살려서 뭐 있어? 응? 뭐 있어? 아니? 응? 뭐 말소리 들리나게. 뭐 말소리 들리지처럼. 나가봐봐, 나가봐봐. 티가 이제나가라 어? 열쇠, 쇠 소리 만다 열쇠, 열 열쇠 소리 만다고 들어올 거니 뭐야, 이거? 잠깐만. 나, 어? 사람 뭔가 고뭐봐 뭐야? 라이터. 개인이나 저라기. 이불. 이거 등받이 할때 이렇게 한대? 베개 쓰고 등받이 할 때? 온기가 그런것은 없어 일단은 당장 뭐 있었던것은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거 호리비 냄새 같은거다 잠깐만.. 있어봐라 소리 누구 온거 같아? 해, 야! 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여기 3층인가? 3층인가? 붙어있어 벽으로부터 저쪽구로 저기에 붙더라고 돌아 만세! 소리 들은 사람, 땡. 소리 들은 사람, 말말 있어. 할말좀 한번 해보시오. 어, 소리. 위로 올라온 흔적은 없는지? 어? 여기 계시오. 있었네 여기 있었어 잠깐만 장롱 앞에 있었네 장롱 앞에 있어서 어디 지금 그 자리야 앤 뒤로 바꾸해 지금 귀신이 머무 자리를 바꾸고 있어 바꾸해 딱 거기야! 존재는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잡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야 잡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라고 어? 크나큰 기운은 아직 없고 아직은 잡기라는 소리야 흔히들 우리말로 하면은 감본다라는 소리야 어? 쟤들 뭐지? 가지마봐. 가지마봐. 왜 오다가 말아 형님, 얘기해봐.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오니 왜? 귀신하고 같이. 그럼 내가 치해줄게 자, 얘기해봐. 왜 오다 말아? 방구소리 아니에요. 여기에많본것 같은데? 지금 이러는 거뭐 어? CSI요? 뭐 만져보면 나 앞으로? 아니 뭐가 만지면 나오냐고 뭐 CSI요? 아니 나는.. 뭔데? 한국사람 그러긴 하지라 여기도 뭐가 머물다 간 흔적은 있어 근데 큰 기운은 아니야 잡기야, 잡기! 뭐, 이름부터 적 뭐하냐? 그렇다고 봐야라 자, 장난 그만 치고 얘기 무슨 고뭐 치고... 왜? 뭐요? 괜히 지금 불량비라 급사고 아니, 아니, 아니 블랑프레크가... 자, 어딨노? 응? 이거 그건데 카타칼이 뭐나? 카타칼이네 <목소리>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지금 무슨 안전하고 있었고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을 막 보고대를 한다고 담배 어 맞아 아아 기름 파서 하지 마한 먹어 내 다리는 먹으라고 하나 일단은 괜찮네.. 날짜가 많이 됐어 2016년 5월 2년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뭐어 고마워 <웃음> 형님, 형님. 진짜 방송이 맞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뤄 근데. 진짜 다네 잠시만요. 이만 물 헹궈. 혹시나 모르게 그래도. 뭐 마시지 말고 헹궈. 뭐 마셨어, 그것도? 어? 배트랑 게. 아 먹으라고 준거 아니야? 헹구라고 준 거지. 그걸 왜 삼켜? 그 설탕 가루가 다 묻어있네. 아, 그럼 다시 배트 떼줘. 물 줘. 물. 다시 헹거고 다시 배트한다고? 음. 이미 다 들어간 거 같은데. 그때데 아까 전에 계속 먹이... 복도에서도 소리 나거든. 소리가 안 나. 어지면했다고? 음. 싸 싸. 어 싸싸 애기해싸 오줌 싸야지 못해놓고 뭐 하면 안 좋다 싸싸 같이 가기 기다려줄게 응 싸싸 응 안간단게 앞에 오고 뒤에 있어 뭔 소리야 오줌빨 싫어하냐? 근데 아까쯤 오줌 쌌잖아? 아까쯤 오줌 쌌지? 아니, 아무리 긴장해도 나는 그지 말한 이틀 못한 줄 알았어. 아까쯤에 분명 우리 도착해서 오줌 쌌거든. 그때도 시원하게 쌌거든. 나 방금 그거 까먹고 한 이틀 못해놓은 줄 알았어. 와, 진짜. 나 이틀 못해놓은 줄 알았다, 진짜. 진짜 개오졌다 혜님, 어? 내말은 혜님은 장가 함부로 가지마. 신중하게 가. 알았지? 그게 사람 잡을 상이야. 올라와봐. 어. 이쯤에서 그냥 나가기 좀뭐가 뜨뜻 미직여 함께, 응. 안테나 한번 세워보시오. 안테나? 예. 네. 바짝 세울게. 바짝 세워보시 자, 뭐가 있는가 한번 세워봅시다. 알았어. 자, 이번 이거 한번 살리자. 응? 살리자고. 뭐, 아, 더 부담 주냐?